올해 두번째 광어다운샷 출전인데껌모으라는 배를 탑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은 스텝으로서 아예 초심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챕비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도와드리고 뜰채할 일 있으면 좀 뜰채 대드리고 작년에 삼천포에 그 이래피싱이란 배를 타면서 여기 바다동네 사람들이라는 출처점이 있어요 네, 홍보 순서 다 하셨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 바동사 저 사장님하고 연을 맺게 됐는데 사장님이 마인드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늬만 스텝으로서 타게 됐습니다 자 사장님 잠깐 인상 좀 볼까요? 이분이십니다 이분 이분이 바다동네 사람들 네 사장님이세요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오늘 기대가 크고요 물때는 오물 그리고 간조가 9시 40분에서 10시 그 경일겁니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광어 다운차 두번 출주하는데 무천포에서만 두번 출주하네요 먼저 오프닝때 배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또, 무창포에서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배가 떠있을 때 출발하네요, 오늘은. 또,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지간히 알려드리고, 흰색 웜으로 시작합니다. 5인치 스트레이트 우이고 아, 아. <웃음> 어, <안 돼요. 웃음> 자, 다른 분들 도와드리고 나니까, 바로 그냥. 보조가 올리네요 자, 빌빌 두번 올리면 최대한 빨리 가보셔야 한 번이라도 더할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 이동 하신답니다 자, 포인트 이동하고 여기가 자, 엿등 올라가요 자, 수심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찍히시면 조금씩 감으시는 거예요 이제 아 오늘 참 날씨는 좋은 날씬데 파도도 크게 먹고 지금 조류 따라서 계속 흘리고 계신데. 자, 수심 깊어지고 있어요. 바다 확인 잘하세요. 조금씩 풀어주세요. 이야 조심히 하시라고 하시더니 집중들 하십니다. 바통선 어여. 계속 빠지고 계신다 돌아다닙니다. 성실하신 것 같아. <웃음> 됐어요? 예. 가보세요!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어떻게 알았어, 근데? 아니, 아니, 몰랐잖아. 아, 대충 완전 쳤어. 쳤습니다, 봐주. 아이고, 사장님. 어, 여기. 계시, 계시. 자, 계시하셨네, 계시. 개시. 난리 났어, 한 마리 나와서. <웃음> 자 뒤에 계신 조선님 이번에 낚시 처음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복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라치어님께서 알려주신대로 구슬말고 직접 팔로마 매듭으로 해서 채비집에 스무 개를 채워놨습니다 근데 그채비집을 안가져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전에 구슬로 묶어놓은게 다행히 그 지퍼백으로 해놓은건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좀 씁니다 아이 참 졸려감에 손질려감에 묶어놓은건 안가져오고 참 오늘은 전에 묶어놨던 거, 구슬을 묶어놨던 거, 오늘은 그걸로 그냥 해야 되겠어요. 자, 입질이 없을 때는 경치를. 외연도입니다참 멋지죠? 사회권에서도 이런 경치를 볼수 있다는 게. 하긴, 1 2동파와 군산권 쪽이 오면 거기도 경치 가 엄청나죠? 릴링, 천천히, 릴링, 릴링. 가만 보세요, 가만 보세요. 올라왔습니다. 네판파하네요판판해도 라인 텐션 꼭 유지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물었다 하실 때 만세 부르듯이 천천히 이렇게 예예 예. 무조건 방치하시지 말고 막 후두둑 하고 하면은 가버렸어요. 서서히 예예 예. 예 그럼 걷어, 걷어보세요 책이 확인도 해봐야 되고 예 다시? 예예 예. 채비 확인하셨으니까 예 둘이 안 간겨요? 네 이거 이렇게 살짝 잡으시고 그 다음에 릴링 하시는 거 많이 풀렸죠? 엄청나게 계 풀려버렸어요 예.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채비 털려가지고 와 얼마나 풀린거야 <웃음> 됐어요 아 체리가 나갔네 자 이거 하시는 건 아시죠? 네. 예. 아직 이동 중이니까 천천히 자한 10분에서 15분 이동합니다 자인트 이동하신 모양이네요 와 포인트 끝내준다 근데 여기서 열 마리 잡아 <웃음> 야, 낚시하면서 눈호강도 합니다 자 바닥 좀 거쳐요 여기는요 바닥 끌지 마세요 선장님 음, 배지를 섬세하게 하시네 네, 지금 이 시기에 대강호가 항상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오늘의 이벤트 말씀드릴게요 70 이상 잡으시는 분께 무료 수승권한해드리겠습니다와 아 무료 시승권 한벼라 네 대장하시는 분께만 드려요 <웃음> 다음에 공짜로 한번더태워주신다 말씀이세요 음.. 제가 대강호로도 이런 데서 살려나 할것 같아요 <웃음> 원래 이런 이벤트 하셨어요? 이런 이벤트 하셨어? <웃음> 갑자기 갑자기 안될거 알고 그거든요 자, 우리 양산네요 옆으로 여 볼게요. 자, 거드시래요. 외 연도 옆쪽이구나. 어? 외 연도 부석섬이네. 되면 일광욕 하듯이... 아 줄였어요. 일단 모습이 일광욕 하는 것 같아요. 아 수심은 깊지 않은데, 물이 굉장히 탁하네. 광어가 없으면 물럭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바꿔볼까? 어? 뭐 잡으신거요? 예 잡았으면 저정도가 아닐거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도 원래 물이 거의 쓰네요 0 1로트로 가네요 옆으로 옮길게요 간조시간이에요간조시간 저절물 한번 기대해보죠 오오오나왔어했어저 오, 오, 오, 뒤에서 두번째 <웃음> 히트. 예. 어? 작은데? <웃음> 회맛은 뭐지래? 그래도. 오, 오. 오. 아 굉장히 약어요 근데 엄청나 약은게 <웃음> 예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한 번은 봤어 아, 여기 고기 있네요 초들물 상황이고 10시 15분 20분 시계는 안봤지만 현실에서 보니까 수온이 1 1도인데아 그래 첫술 하니까 기분 좋네 단천은 60, 60 정도 되겠네 기트어 내리자마자 물어 머리 위에 봉돌 맞췄나봐요 <웃음> 아나왜 이럴 사진만 나오지 화장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요거보다 좀더 크면 사진 찍을게 <웃음> 이 녀석 이 있는데, 머리 위로, 저, 봉돌이 머리 에 때렸나봐요. <웃음> 화나서 부른 야, 것 같아. <웃음> 예. 어초들물 아, 되니까, 물질이 생기네요. 흰색 옴으로, 사이즈는 작지만, 두 마리째. 아, 제가 이게 쭈꾸미 낚시 되거든요. 쭈꾸미낚시대 네, 40포가 웬말이냐 하시는데 광어낚시는 뭐, 저는 뭐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챔질이란게 없고 과격한 액션이 없으니까 40포치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짧은 녀석을 쓰니까 팔에 피로도도 적고 아, 아라초 지난번에도 그렇더라고요. 한 마리 나오고 두 마리 나오니까 한 10분 만에 꽉 차. 아 여기 진짜 낚시하기 되게 편한 터예요. 풀어주면서 가도. <웃음> 네. <웃음> 저쪽은 선장님이 한 마리 잡으셨나 보네. <웃음> 뭐회변항 배, 남당항 배 다옵니다. 놀 름이 나왔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레스 빠졌어 지가 뭔데 아니야? 지구에 지구 네. <웃음> 뭐야? 바닥 잘 긁어보세요 지구입니다 지구 지금 나오네 바닥이에요 <웃음> 왜요? 잡았어요? 방생 너무 작아 방생의 미더 얼마나 좋아 저게 뭔데요? 우럭이에요 우럭 우록. 근데 너무 작아서 좋고거야물 저런거는 네. 20cm에 네. 안 가요. 아어종별로 사이즈가 있어요 우럭 23cm, 놀래미 20cm, 도달이 15cm 넙치, 넓지. 넙치도 15cm에요 대구는 30cm <웃음> 그리고 작은 녀석은 살려줘야지 살려주고 나면 또 기분도 좋아요.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츄 잡으세요. 들어서, 번쩍 들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핑크. 조금 지나고 있죠 조류가 좀 살아난다고 입질을 받았었는데 아, 세 번째 입질까지 받았었는데 마지막 입질은 놓었어요와이 해무 이 몽환적인 느낌이랄까 신선 노름하고 있는 것같은 해무도 일반적인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 자욱합니다 아, 해무가 켰으니 좀 흰색에서 핑크로 바꿨고 입질이 없으면 아, 진붉은색이나 워터밀론 수박색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더라고요 날씨 밝으면 밝은색 약간 흐릿해지면 어두운 색 근데 뭐 의견들이 분분하시니까 이것저것 해보는거죠 해무 때문에굉장 어두워지죠 진녹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워터멜론와이 해무가 이슬비 같습니다 이슬비 너무 자극하게 껴가지고 카메라도 샀고, 낚싯대가 막비 맞은 것 같아요. 분위기 좋았는데, 행보가 엄청나게 끼네요, 진질 않는데. 아, 자식. 끝에만 물고, 말았나봐요 자, 2,3번 정도 이동합니다 전반적으로 입질이 장난 아닌데 분명히 입질이는데 물지도 않고 자, 산 옆으로 다시 왔는데 와, 또배 타면서 이런 해물은 처음이네요 엄청나이다 이거 비 맞았어 낚싯대가 완전 비 맞았어 탈바합니다 아, 진짜. 근데 저 뒤편 쪽은 좀 낫네. 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안 보일 정도면. 완전히 덜 봐. 40%로 콕콕 찍으면서 돌 타고 넘어다니려니까 살짝 빡세네요. 해어가 음. 있으니까. 날씨가 이렇게 뺏기면 안 미친데. 1m 짜리 똥 하나 지니버네요 네? 1m 짜리 요런 말씀이세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바위, 바위 하나 다 넘을 거라고 아 히트는 히트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벨트, 히트. 작아요, 작아. 작은 거야 또. 작아요? <웃음> 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손맛은 봤어. <웃음> 아이고 참네. <웃음> 야, 야, 이거 참형 들이 왜짜 자? 내리지 마세요. 어? 자, 에러가 한 마리 방생한 게. 형을 데리고 와줄지 에이 우럭도 큰거 잡으면 괜찮은데 와 해무가 한번 끼니까 버어질 생각을 안하네요 히트 히트! 어, <웃음> 아히트잘줄았네 이제 투복되는데 바닥인가 와 무럭도 있을 법한데 아이, 아이고 뭐야 이거 자꾸만 놈이 있질 않아, 데 많이 기다렸구만. 이트 선생님 오 이번에 입질 확실했어 이트 이트 됐어 됐어 이야 yeah. 무럿어야지 괜찮아 예예 yeah, yeah. 오 3차 되겠는데 오 이야 yeah. 3차 되겠어 그대로 있어요? 예예 잠깐만 3차에요 3차 오오오오 3차. Yeah. 3차 되겠어 3차 그러게요 한번 재볼까? 예예 손놓시고예오 와아아 괜찮네 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웃음> 핑크 오케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나 사진 찍어 저거 저거 <웃음> 알았어요 <웃음> 아 나도 사진 찍고 싶었는데 <웃음> 자 오우 우럭 선바쳤습니다어 저녁이 계속 따라오고 있겠나? 자 31일 일단 3마리 어럭 작은거 방생한거예요 뭐? 손만만 본거고 예 오늘 오물이라 살이 전전날이라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와 이거 완전 쭉쭉 흘러가는데 이제 들물 들어오는 물인데 중들물 물살 제일 빠를 때인데 지금. 와 이건 뭔 원줄이 날러 가는데 바닥이안 찍히 바닥에 지금 찍히는지. 금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빨리빨리 가무소! 바닥 바닥, 바닥, 바닥. 어? 와 깜짝 놀랐네 그니까 아, 그게 딱 선상에서 하는 방법이요 됐어요 어우 저것도 좋네 어 피가 잘 빠져서 뽀얀네살이 여기 여기 걸렸어요. 아크 여기 걸렸어요. 뭐뭐뭐 뭐. 뭐, 뭐, 뭐. 우러. 우와 우루. 사짜 사짜. 사짜 사짜. 와 대박 대박. 와 이거. 사짜에 사짜. 이야 자리 뺏겼네. 아 이런. 자리 세 받아야 돼 자리 세. 사짜에 사짜. 뭐 개우로 개우로. 와. 와 이거 제발이다 이거. 와오 아, 뭐, 아, 이.. 아, 이야 아, 아, 이런 것도 아, 나오는구나 완전 커 우와 이와 대박 팔뚝만 해 팔뚝만 해나 이거 이거 들고 사진 한 번만 찍자와 아, 아, 그래. 진짜 이거 난나 대군 줄 알았어 이거 누구나 걸리거나 느낌 다걸리 짜증나신데 아, 이거 생각 있어야 한다 이거포스 어디 갔지? 오 와, 내가, 내가 45에서 45 45. 아, 어더라니까. 아니 이... 아야 저희가 나, 모을 테니까 뼈다귀 드리게 집에 가서 <웃음> <왜 웃음> 여기 여기 나나 예. 예. 잠시만요. 와, 여기 우럭 포인트구나. <웃음> 살았네. 아, <아니>, 어떻게 잡저큰거를 <웃음> 가셔 가지고 저저리를빼 주세요. 저왜 뜨냐고 쉬다버려하냐고 응급실적 오니까 응급실적 저쪽 가셨어. 그러 놀이셨던 거야, 그러니까. 오, 접주시네. 나도 그럼 이렇게 또뭐 현장에서? 이게 진심. 쉬워. 나 잠깐만 들어갈게요. 아유, 겨우록 들어오는구나. 오, 예. <웃음> 아 제가 장원이었는데 사장님 때문에 장원을 뺏겼네 왜그랬요눈먼 놈이 하나 걸렸고 아니 저렇게 큰 녀석 중에 눈먼게 없어요 아 저도 핵감 좀 잡아드리려고 열심히 했는데 아 오늘 진짜 힘드네요 오물이라서여 여기 수심 엄청나요? 지금... 네. <웃음> 걸걸린자거걸 잡았다고. <웃음> 손맛은 지구가 세워 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나, 저 낚시들 접으시고 회 드세요 <웃음> 자 이곳은 무너진 3m 오후입니다 무너진 3m 오후에요 3m 오후라 그래요? 예예 예. 3m? 예 여기는 그냥 느낌이다 여기 양어장이에요 이렇게 <웃음> 말하면 어 이제 인공 구조물 예, 예. 실어다가 빠텨를 놓은 거죠 나 아, 이게 뭐라고 <웃음>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초 사이드로 빠지네요. 물파 세면은 어초에 딱 내리기 힘들어요. 바닥 찍고 있더라예예 예. 예, 예. 5초에 딱못 내리고 그 옆으로 딱들어가고네 다시 들어갈게요 거두세요 사장님 그가 빨리 감기는구나 아니요 이거 오히려 기업이 좀 낮아요 이건 5.8 대 1이고 그거 아마 6점 될 겁니다 그게 더 빨리 감기는 건데 이게요? 예가사장님더 예. 아, 빨리 감예아 제가 손이 빨라요? <웃음> <웃음> 진행하네요. 다섯 바퀴 다면요? 예. 바닥 찍으시고 다섯 바퀴. 자, 무너 대나무차 진행합니다. 걸렸어. 어우 <웃음> <웃음> 아 터졌네. 물 낮은 거죠? 네. 됐어. 잠깐만요. 오. 네. 그냥 예, 예. 세우계 해서 이렇게 오케이. 터지게 스, 스풀 잡으시고 스풀. 아 예, 됐어요. 터져버렸. 예. 그래. 여기는 1차1피에요 그냥 뜯기면 계속 뜯겨. 근데 사모님 다음 턴에 뛰긴 다 생각하셔야 돼 그냥. 아, 그.. 그 걸로. 네. 자 어초 진입하네요. 자 여기 무너진 어쩌네요 자 2m 무너진 어쩌네요 어? 어? 엉키졌나? 엉키진 거 같아 예, 예. 어, 엉키진 거 예예 예예 어, 어. 오오 뭐 걸렸다 어. 왜또 터졌네 터, 터졌어요? 안뭐 터진 게요니 예예 아. 터졌나봐 와 이건 안 되죠. 예, 예 이건 안 됩니다. 다운샷 채비가 아예한번엉킴이래요 고기는 없고 <웃음> 아 이거 근데 억울해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 요 <웃음> 보세요 지금 전 전부, 전부 다 지구걸 위해서요. <웃음> 고메디입니다 이것도. <웃음> 뭐야, 자본. <잡은 웃음> 자, 책이 터지신 분은 정리하시고요. 자, 한번더 들어갑니다. 제이 남으신 분, 그냥 다 터트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신나니까. <맛있는 거>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자, 얼른 올리세요. 오늘 하루 택시를 마감하겠습니다. 어, 뭐 거의 안 치다 않고 열심히 했는데. 어, 뭐 아직은 광우다운철씨 저한테 이렇게 녹록지가 않는가봐요. 오늘 함께한 껌모입니다. 어, 출조 버스점은 바다동네 사람들이고 어, 즐겁게 즐겁게 하다가 그렇게 갑니다. 마지막 어초 하시는데 그 어초는 저한테도 아직 아닌가봐요.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